녹화한 다고막 부담 같지 마세요. 개념 잘적어놓으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곱근이야. 그래 그 본인 교재가 잘 끝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보세요. 제곱근의 뜻과 통신자. 그럼 1번 뜻이 뭐야? x를 제곱하여 a가 될때 우리는 그 x를 a의 뭐라 한다고? 네, 제곱근이라 한다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쓴다? x는 a의 제곱근이다. 하나만이나 두개 있으니까 뭐 붙여줘야 되죠? 응. 설마. 그래서 제곱근을 말하는 뜻은 얘 아니면 얘둘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표현들은 안 돼요. 자, 이 근이라는 건 어쨌든 방정식이라는 거야. 이걸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고. x를 제곱해서 4가 돼. 그럼 x는 뭐 해야 돼? 위에 거에 표현대로 하는 뿔마 루트 4지. 근데 상상을 해봐. 제곱해서 4가 될수 있는 수가 뭐 있지? 언제까지 초딩처럼 뿔마를 빼고 얘기할 거야. 중3의 자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 음. 플러스 마이너스 2요. 두 개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2의 세제곱 물으면 다 뭐라고 대답할까 이거? 몰라요, 야, 처음에. 이거, 이거, 이거 곱하기, 이 곱하기 몇번 연습시킨다고 물으면 다6얘게야 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 아, 그 아. 죄송해요, 8. 이걸 6이라고 빨리 대답하는 몇이라고 얘기해야 되니? 8. 8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1의 법칙 나 중1 됐어 초딩 아님? 오케이? 얘가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는 거 중3의 법칙 나 중2 아님 사춘기 지났음 중2표 끝났음 오케이? 오케이? 자 누굴 잡고 물어볼까? 원안을 몇해게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1의 법칙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얘기하면 뭐해? 중학교 중, 소등학교 졸업 안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x제곱을 했더니 7이라는 게 있어. 이 7은 그럼 위에 방식대로 쓰면 뿔마 루트 몇이라고 쓰는데 7이라고 쓰면 되는데 제곱해서 7되는 숫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근호를 벗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근호를 벗지 못한 거야. 근호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 제곱근기호야. 그니까 루트를 벗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야. 자 다음 두 번째. 성질이야. 성질. 자 우리 수업하면서 기존에 랑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표현 선생님이랑 공부하다가 저한테 넘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학원은 내 거거든. 누구 하나도 놓치고 열심, 막 이렇게 세고 이런 거 싫으니까 다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 자. 기존 친구들은 모르는 거 질문할 때 여러 가지 루트들이 많았잖아요. 다그 루트, 다 똑같 그 루트나 이 루트 아니야. 여러 가지 루트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카톡하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되고, 물어보셔도 되고, 지금 가끔 오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건 뭐야? 저 독심술 못 해요. 물어보세요. 제국군의 성질은 자 이거 맨날 헷갈리는 거야. 연애해 뭐라고 해? 이거 해석한 거야. 어, a의 제곱 그냥 제곱 근이 얘는 제곱하면 뭐 되는 수야? 자, 제곱근은 제곱하면 얘 되는 수잖아. 제곱하면 얘가 되는 수지. 그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야? A. a가 되는 수야. 그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 A. a가 돼야 돼. 제곱하면 a 되는 애를 제곱하면 뭐 된다고? a 된다고. 그런데 그 a가 이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따라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댓값으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절댓값으로. 절댓값으로 바뀐다. 이거 틀리면 내 제자 아은안 돼서 배운 뭐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뭐로 바뀐다? 절댓값으로 바뀐다. 그럼 절댓값을 벗겨내는 방법도 다른 데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통일을 했단 말이야. 영상을 찍어놔서 절댓값 벗기는 방법. 그 영상 쭉 보시면 앞부분에 원래대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맞추자는 거야. 예를 들면 X가 1과 4 사이에 있는데 풀다 보니 이렇게 있더라 이거야. 오케이? 절대값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있더라 이거야. 그럼 우리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보자. 누구 있어? 사이가 그랬어? 1, 4 빼고 가운데 숫자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나 3을 얘기할 거야. 2.5나 2.3 얘기하는 데는 절교해. 손절해. 면넣어 3 넣어봐. 넣어봐. 얼마야? 2잖아. 근데 2의 부호를 결정하라고. 얼마? 2가 플러스. 왜 플러스에요? 우는 친구라면 손절해. <웃음> 3면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오케이이 상태로 곱해주라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라고. 그럼 얼마야? x 마이너스 1.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할건데 얘까지 있으니까 미리 곱해버리면 얼마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결과 값이 얼마야? 3. 또 일반화 해라3몇 번이 답이 3이야? 그럼 2는 왜2 나오냐? 아니라고. 오케이? 네. 원칙은 뭐라 고했어이 녀석에 의해 x-1이 0보다 커. 0보다 크면 그냥 나오고 x-4가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걸 보고 요거까지 생각할 멀리가 되면 이게 훨씬 빠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네. 요거 정리 잘 하시고요. 자. 물어볼게요. 자 태연아 네. A는 0보다 큰가야 거야, 작은가요? 거야? 네. 정답이야. 내가 어떤 시그널도 주지 않았지? 그럼 A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 없지. 자그 다음에 여기서 네. 알수 있는 거. 여기에 뒤에 A에 예, A가 0보다 크다면 이 A가 0보다 크다면 제곱근 몇개 나올까? 네. A가 0이 돼. 한개 한 그래서 0의 제곱근은 한개다야 A가 0보다 크곱음수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알습니까교재 네. 개념서랑 유형편이 있는데, 개념서에 1강 다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 됐다면, 저한테 주시고, 넘겨서 유형편을 봐서, 유형편에 필수예제부터 1, 2차 확인학습까지 첫 번째 게다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돼 있다면 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 2강 들어갈 겁니다, 지금 농담하고 있던 거다녹화됐어 녹화가 중단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웃음> 큰일 났는데? 편집해야지네 대소관계 무슨 관계? 대소관계인데 어, 대소 상식적으로 물어볼게 x제곱이 3이고 x제곱이 5다 그럼 x는 모양이서 양수로만 따지면 루트 3. 여기 양수로 따지면 그렇죠. 그럼 루트 3이랑 루트 5 중에 누가 더 클까? 제곱해서 끄덕이 크겠지 야, 2의 제곱이 얼마야? 4 3의 제곱이 얼마야? 4가 커? 9가 커? 9가 크잖아 그러니까 3이 크겠지, 2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편하게 하는데 룰을 하나 만들게 자, 제대로 루트 3이랑 루트 7이 있어 누가 더 큰지 볼 거야 제곱해 얘 제곱하면 얼마야? 3얘 제곱하면 얼마야? 누가 커? 그래서 얘가 큰 거야 그럼 여기에 루트 3 있어. 여기 2 있어. 누가 큰지 보고 싶어. 오케이? 제곱해. 얼마야? 실수하지마. 얘 제곱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제곱했으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제곱해. 얼마야? 누가 커? 그치? 자, 그럼 물어봅시다. 5하고 마이너스 5하고 4는 누가 더 클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큰 거죠? 그러면 루트 5랑 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어. 이건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 제곱할 필요도 없지. 누가 커? 플러스가 당연히 커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6을 비교할 거야. 오케이?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비교하는데 얘를 제곱하면 4고 얘를 제곱하면 9여서 얘가 크니까 얘가 크다. 이렇게 갑니다 아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마이너스 빼고 제곱해. 이게 룰이야. 마이너스를 빼고 제곱해. 그 얼마야? 7. 얘는 마이너스 빼고 제곱하는 거야 누가 커? 얘가 커 괜찮아? 마이너스 루트 7과 마이너스 3이야 누가 더 클지 비교할 거예요 얘는 제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7 얘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빼고 얘만 제곱한 거야 얘도 얘만 제곱하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9 그럼 누가 커? 그래서 얘가 커 괜찮겠어? 괜찮겠어?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거 고민하면 뭐 해야 돼? 병원가 저 옆에 안과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정신과 가면 안 돼? 뭐해? 다음 아, 그럼 보면 기본 문제 볼게요 3학으로 루트육을 비교하래요 6학으로? 지금 이 소리가 나니까 이거야 연우가 같이 같이 한다 이런 표정이 불쌍하다 여러분 자 삼각 고 루트역 비교하겠습니다 삼각 고 루트역 뭐야? 내 제곱해야지? 얼마야? 9하고 6의 비교야 누가 커? 9가 크니까 이쪽이 큽니다 두번째는 누가하고 누구의 비교입니까? 루트? 6분의 1과 루트? 6분의 1 2의 비교입니다 2다 제곱하면 여기는? 6분의 1은? 1이죠. 자 6분의 1과 2분의 1 분모는 클수록 작아요. 그렇죠? 누가 커? 네. 그다음 누구 0.6이랑 네. 0.4, 이게 제곱하면 0.36개는 네. 누가 큽니까? 네. <웃음> 그죠다 계속 네. 오른쪽이 네. 아 다음 누구예요? 제가 네. 3분의 대고 그면 얘는 뭔데? 얘는 자이 상태에서 비교가 좀 힘들면 통분하세요. 몇으로 통분 됩니까? 18로 통분 돼요. 좀 보기 힘들면 옆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네, 맨 뒷줄이나 앞사람 때문에 보기 힘드신 분들은 엇갈려 앉을게요. 가운데 라인은 여긴 18분의 9 되죠. 18분의 8 되겠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 큰 놈이 크겠네? 누거커요 왼쪽이 크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커 루트 x 플러스 이 자가 누구? 이렇게 됩니까? 이걸 만족하는 뭐? 자연수 x 는몇개 이거야 그치? 자 누구나 할수 있어 마음속에 자신감 딱갖고 나는 다 만들 거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900점을 만드는 그 날까지 엉치지마 이런 거 자기 루트 9이잖아 그지 그럼 제곱해 봐요 얼마야? 아니면 이렇게 보는 거야? 3이랑 똑같은건 루트 9잖아요 6이랑 똑같은건 누구예요? 루트? 36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3하고 6이잖아 전부 제곱해 얼마야? 9 x 플러스 2 그게 얼마야? 나는 누가 궁금한 거야? x 그럼 여기서 양변에 다못 빼주면 돼. 7, X, 30, 4. 한동안은 제가 나연이 연우 예원한테 계속 질문할 거예요. 너희가, 아신처럼 운 예. 코드를 다시 맞춰야 되는 거 아니니까.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숫자 몇개 들어가냐? 숫자 몇개 들어가냐? 8, 90, 11, 12, 13, 14. 언제까지 셀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한 번만 할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어디까지 들어가? 33. 33. 어디까지 안 들어가? 8. 7까지 안8 들어가잖아. 힘들어? 7까지 안 들어가지? 어디까지 들어가? 어디까지 안 들어가? 빼주면 얼마? 오케이? 26개가 들어갑니다. 더 기술 잘 갖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장 이제 자주 나오는 문항 그럼 뭐라고 되있니 음. 기본 문제지 다음 값이 자연수가 되게끔 하래 뭐가 자연수. 어, 자연수 되게 하래? 자연수 되게 하자 1번 뭐라고 되있습니 루트 180x 야이 180x가 뭐라고? 다 연루 중이래. 오케이. 어그제 내가 잔류고 누웠는데 친한 형님한테 전화가 딱 왔어. 문자가 띄어 왔어. 그날 밤. 이게 샤 샤워 아, 중이었나? 샤워 중이고물 묻어있으니까 답답해서 안 되잖아. 어. 어, 막이렇게렇씻어갖서 뭐 손만 씻어갖고 샤워 중인 형님. 어 그러면 샤워 끝나면 전화 좀 줘. 별로 전화가 별로 없던 형님이야. 그 형님이 키가 한 나보다 좀 작아요. 이 정도 되는데 몸무게 도랑 똑같아. 둘이서 술 마시면 한4 0분먹어 그럼 그분이 저한다딱 오는 거예요. 어 형이 뭐때려요그더때야 뭐 아들놈이 수학 문제를 모르겠대. 좀 도와주라. <웃음>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봐요. 이렇게. 이 문제였어요. 딱이 문제는 아니야. 걔가 물어본 건 무슨 문제였냐면 180 곱하기 x가 제곱수가 되게 하는 x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케이? 자 근데 아까부터 내가 쭉 보면 루트 꼴식이 시니까 제곱해서 없애버리지.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이용해서 루트 꼴식이 시니까 제곱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 그럼 여기 루트 꼴식이 시니까 제곱해서 없애보자고 일단. 제곱하면 어떻게 돼? n 이 자연수였잖아. 자연수의 제곱을 우리 뭐라고요? 똑같은 문제네. 맞니?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중1 문제랑 같은 거야. 할수 있는 거야, 이거 했던 거야. 오케이? 근데 님 중1 때 수업 중안 했는데. 그럼 지금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얘를 뭐 해야 되느냐. 180을 뭐 해야 돼? 1학년 때 최고의 카테고리. 선생님 저 소인수인데 잘 못해요. 괜찮아. 9단 하듯이 1 8 0을뭐 곱하기 뭐로 보이냐? 18 곱하기 10으로 나눌 수있겠지 18은 9단을 왜자? 2, 9, 18이고 뒤에는 2, 5, 10이잖아. 맞니? 응. 2소수고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니까 9는. 됐습니까? 그럼 응. 2가 몇 개예요? 응. 2가 2개. 3이 몇 개. 응. 2개. 5가 몇 개. 응. 여기다 x를 곱했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제. 곱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두 군데 똑같이 나눠 놓아야 되기 때문에 2가 2개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때려 놓고 3이 2개니까 3 하나 3 하나 때려 놓고 5가 하나니까 얘랑 안 맞잖아 그럼 여기 맞추려면 이 x가 모여야 돼 기억나? 그 말은 이제부터 봅시다 지수가 짝수면 되겠죠 일단 볼수 있는 놈없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x는 뭐가 돼야 되냐 5 곱하기 5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제곱수가 오면 됩니다 어떤 제곱수다? 즉, 1, 4, 9, 16, 0 0등이 어때? 그래서 문제를 보면 가장 작은 X라고 말했을 거예요. 오케이? 만족하는 X 중에 두 자리 X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만족하는 X 중에 두 자리 X. 공평해보면 5, 20, 45, 80, 여기 25을 꺼냈구나. 이해 돼? 일단 뭐가 올수 있어, 25 나오면. 1, 4, 9, 16, 25. 1회제곱, 2회제곱, 3회제곱, 4회제곱, 5회제곱, 6회제곱, 7회제곱, 8회제곱.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너희를 무시하지 마. 너희 할수 있어. 이거보다 빠르게 말해서 들리잖아. 너희 저거 누구야? 조광이래. 고개사도 다 듣잖아. 그지 누구야 쟤 누구야? b y 의뭔노이야 겁나 빠른 거. 가나사대 가사도 다 듣잖아. 아니야, 그건? <웃음> 자, 그럼 25에다가 곱하면 125잖아요. 그니까, 만족하는 두 자리 X는 3 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X는 뭐여야 한다고? 5 곱하기? 제곱수? 이 제곱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넣는 게 1, 4, 9, 16 이런 건데 가장 작은 X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걸보고 그래서 X는 5가 됩니다. 괜찮네 하나 더. 다음 거 뭐야? 빨리 말해 루트, 엑분의 108. 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 그럼 제곱했더니 어떤 식이 나와? x 분의 108이 제곱수가 되면 된다. 그지 자연수의 제곱이 되면 다 자, 그럼 이거는 포인수 분의 합계 108은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36 곱하기 3으로 해결합니다. 36은 6 곱하기 6이잖아. 6은 2, 3, 얘도 2, 3. 2 2개, 3세개 괜찮? 그래서 는 2가 2개고 3 3개인데 나누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제곱수 되려면 지수를 어떻게 맞춰야 돼? 짝수로 맞춰야 되는데 불편한 게 누구야? 3. 그래서 누가 사라지면 돼? 3. 오케이? 가장 작은 X면 돼서 얼마? 3. 괜찮아? 자, 이번에는 3번. 불러봐봐. 뭐야? 루트 20 더하기 26 더하기 x가 뭐야? 제곱해봐 26 더하기 x가 뭐야? 제곱수색 이건 곱한 거 아니니까 소인수분해 하면 안돼 곱하거나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 하면 안돼아직 졸려 잠발을 어봐 조금 더 졸리면 창문 열고 에어컨 틀 거야 저, 저 뒤에 저거 간풍기거든요 이 앞에 있는 건 열풍기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죽겠다 순식간에 덥게할 수도 있어 나 지금 땀나 못 제곱수야 이거 머리는 써보자 2 6보다 자연수를 더했잖아 그럼 이 수는 26보다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26보다 큰 제곱수 중에 x가 작으니까 제일 작은 거입니다 제곱수? 1, 4, 9, 16, 25보다는 뭐? 이런 것 중에 26보다는 큰데 제일 작은 게 누구야? 36. 36이어야 지 얘가 36이어야 되니까 x가 얼마예요? 저거 진화가 덜된애들 진화가 덜된애들 자, 한방에 모든 걸이해하리라고 보진 않아. 근데 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지금 우리 두 발자국 띄습니다 하나는 부등호 결정하는 거, 부등식 결정하는 거. 누가 더 큰지 보는 거. 그 다음은 제곱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가 되게 하는 방법이요. 세 가지 대표 유형 봤어요. 곱해진 거, 나눠진 거, 더해진 거. 솔직히 옛날에는 되게 복잡하게 했어요. 이게 정수의 제곱이 되게 하는 정수 x 이게 정수면 마이너스 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다이너마이하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데 요즘은 거기까지는 안바랄게 솔직하게 나도 지금 학원을 18년째 하고 있는데 18년 19년째 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자. 너희 학습력이 엄청 떨어졌거든. 너희뿐만 아니야 너희만이 아니야 현재 고3도 올라간다 1도 그렇고 고1도 그고다그다 다 떨어졌어 일단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요세 가지 유형만 익혀 보려고 해보자 알겠지? 총네 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만든 룰 뭐였어? 마이너스 부호는 빼고 부호는 빼고 제곱을 해서 비교하자 오케이? 한쪽을 루트 한쪽이 루트가 없더라도 제곱해서 비교하자 둘다 루트가 없는 경우 그냥 비교하자 한쪽만 제곱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예를 들면 이거지. 한쪽만 제곱하면 맞아? 아니. 얘도 제곱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한쪽을 제곱할거면 이쪽도 제곱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빼고 제곱을 해야 부둥결정을더 편하다. 첫 번째 룰두 번째 룰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으면 소인수분해를 하자. 오케이? 음. 선생님도 이 소인수분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할래요. 그렇게 하세요. 단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이렇게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은 오래 걸려도 되고 실험해봐도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하자 제곱수 만들기 놀이하자 여기 짝수 만들기 놀이하자 얘도 마찬가지 나눠져 있더라도 소인수 분해 한 다음에 짝수 만들기 놀이하자 더하기나 빼기가 돼있으면 생각하자 제곱수 상상하자 자 제곱수 생각해보자 1의 제곱 얼마야 가운데 지우를 써볼게. 자, 제곱을 좀 많이 해봐야 되니까. 나 20까지 할거야. 1의 제곱 얼마야? 다같이 대답하자. 2의 제곱 얼마야? 대답 안하는 친구는 이거 모르는거야. 오케이? 이거 모르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기시킬거야 3의 제곱 얼마야? 누 누구야? 누구였어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제 누구야? 제구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누답야누구니까구야 누구야? 누해야 누구야? 9의 제곱 아니 다 아는 건데 11의 야누구1누제야 누구야? 제구 3의 제곱 14의 제곱 점점 줄어들어 15의 제곱 16의 제곱 이쯤 되면 내가 지 인기를 좀 얻고 싶으면 미리 19의 제곱 정도 계산해 놓지 않을까? 17의 제곱 2 8 5. 18의 제곱 3의 제 19의 제곱 계산한 건 없어? 36의 20의 제곱 다 같이? 어려운 건다아시고 쉬운 것만 치는 다 제곱수 만들기. 아까 여기서 26보다는 크면서 가장 작은 제곱수 물었던 거니까 얘겠지. 예, 봐봐, 6의 제곱수는 얘야, 그렇지? 36의 제곱수는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그렇지? 저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했습니까? 자, 시간, 1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집과는 거이닙니다 1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간략하게 내용 중에 요거 풀이 과정 정리해 놓으십니다. 개념 유형 확인학습 문제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1쪽까지.